어떤 작품을 접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는데 도대체 왜 유명한 건지, 어디가 수준이 높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예술, 특히 서예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심미안을 갖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서예를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서예를 하지는 않더라도 내 미적 감각을 확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폰트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런 글씨를 쓰는 분들이 유튜브에 있다면 명필이라며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서예인들 사이에서는 결코 수준 높다고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서양예술사에서 미의 기준은 통일, 조화 균형이라고 하는데 동양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동양 서화의 핵심은 기운 생동입니다. 다채로운 색감과 디테일한 표현에 치중했던 서양화에 비해 동양화는 평면적이고 단순해 보이나 여백의 미가 있으며 그 안에서 에너지 흐름을 느낄 수 있죠.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고 일정한 글씨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운이 생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번엔 이 글씨를 한번 볼까요? 거며 유희강 선생의 해행서입니다. 뭔지 몰라도 이전 글씨에 비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기운이 생동한다고 할때그 기운은 음양이라는 양대 에너지의 형성으로 생겨납니다. 음양은 여러 가지 상대성을 의미하는데 글씨에 있어서 음양이란 어떤 걸까요?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굵은 부분이 있으면 가는 곳도 있어야 합니다. 넓은 공간이 있는가 하면 좁고 빽빽한 자리도 있어야 하고 힘찬 획이 있으면 부드러운 획도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외에도 직선과 곡선, 번짐과 마름 등 음향적 상대 요소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한 글자 속에서도 음향이 존재하며 한 작품 안에서도 음향이 얼마나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이 동양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좌우 대칭을 균형으로 보는 것과는 참 다르죠?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 속에서도 음향을 찾아보려 하는데 음... 쉽게 발견되지 않는군요. 우선 모든 공간을 다 비슷하게 채워 놓았기 때문에 시선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숨통이 트이는 구간이 없어요. 특히 이렇게 획이 많고 복잡한 글자는 획 굵기를 조절해 줘야 하는데 다 똑같이 쓰려다 보니 획길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공간이 뭉개지고 있죠.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렇게 단정하게 쓸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3년 이상의 서력을 가진 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스승님께 음양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을 가능성이 크겠죠. 대가들의 법첩을 두루 임서하면서 그 안목을 확인하고 넓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음향의 구사를 논하자면 추사의 글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작품을 대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속에는 음향의 변화가 무한정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간혹 추사의 글씨나 그림을 보고 어, 내가 써도 저그 정도는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 순수하고 소박한 필지 속에 얼마나 큰 내공이 숨어있는지 보지 못하신 겁니다. 이 작품도 앞서 보여드린 작품처럼 획 굵기는 평이하지만 형상적 음향이 아주 돋보입니다. 오른쪽이 크면 왼쪽은 작게 하나가 짧으면 하나는 유장하게 하나는 윤필로 촉촉하게 썼다면 한쪽은 목마른 갈필로 표현한 것등 하나도 못부리지 않은 질박한 필체의 맛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 이 석삼자를 보시면 거의 변화를 주지 않은 것 같죠? 다른 자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러 변화를 주지 않고 힘을 뺀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고 음향의 밸런스죠. 자 이제 음향을 파악하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 글씨는 음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획의 질이 탄탄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붓에 먹물을 묻혀서 슥슥 그은 것이 보입니다. 기본기가 잘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향은 거칠에 불과할 수 있죠? 즉, 살만 있고 뼈는 없는 글씨인 겁니다. 그렇다면 뼈가 있는 글씨란 어떤 느낌일까요? 여초 김민현 선생님의 예서 작품입니다. 크고, 작고, 굵고, 얇고, 밀밀하고 시원하게 트인 것이 음향의 배합은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획질도 구불거리며 그 안에서 기운이 넘실대는게 느껴지시나요? 붓을 제대로 세우고 붓면도 다양하게 사용한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초심자들은 흔히 붓의 한 면으로만 글씨를 쓰기 쉬운데 왼쪽이 닿았으면 오른쪽이 닿고 윗면이 닿았으면 아랫면도 닿아야 음양 생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운필한 결과 이런 명품 글씨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형상에서도 필법에서도 음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산인 전정호 선생님의 글씨이며 전세 예석기가 가미된 작품입니다. 단두 글자 자리인데 이 안에도 음향이 다채롭게 넘칠려고 있네요. 마치 글자가 일어나서 화선지 위를 뛰어다니는 것 같지 않나요? 위에 힘이 실렸으니 아래는 가볍게 하고 좌우도 마찬가지로 음향의 변화를 주었으며 대칭이 될 만한 획들조차도 차이를 주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음향의 대비를 느낄 수 있게 되면 쓰는 작가는 물론이고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다음 작품은 구당 여원구 선생의 신망애인데요. 이런 글씨에 이르면 상당히 고급 심리안을 가져야 한가름이 가능합니다. 신망애 이세 글자에 있어서의 음향은 마치 예측 불허의 액션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느 법첩에서도 이런 서체는 본 적이 없지만 구당 선생은 법첩 임서를 강조하며 평생 해오신 분입니다. 그 평생 임서의 결과로 이런 개성과 하모니와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겠죠. 이번에는 행초서 작품을 보겠습니다. 사실 행초서쯤 되면 음향의 변화를 안 줄래야 안줄수 없습니다만 얼마나 품격있게 변화를 주었고 그 와중에 필법이 끝까지 잘 살아있는가가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이 작품은 학정 이도능 선생의 작품입니다. 속도감이 느껴지면서도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벼운 획은 하나도 없이 꼿꼿한 자태를 뽐내고 있죠. 비슷한 글자가 여러 개 있어도 그 맛을 모두 달리하여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흘렸었다고 해서 마구 갈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오늘은 음향이라는 관점에서 심리안을 갖춰가는 길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작품을 창작하고 또 감상함에 있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에 이르셨을 거라고 봅니다. 발음필법에서 솟아오르는 음향의 무량한 변화를 느낄 수 있으실 테니까요.